자 우선은 라스를 플레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 후 딜레이 캔슬 라스가 생각보다 스킬을 사용한 후에 후 딜레이가 긴 캐릭터거든요 마곤스 이렇게 준비동작 다 끝낼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잉그리드 잉그리드는 거의 뭐 딜레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바알자드 바알자드는 이 3타, 3타 뒤에 끊을 수는 없지만 중간에 2타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텐 도지도 마지막 타 때린 뒤에 좀 자세 유지를 하고 있죠 자 마그누스의 후딜레이 캔슬은 이동키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당기는 상태에서 광클을 하시면 됩니다 마그누스를 사용하시고 앞으로나 앞으로키나 뒤로키를 광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찌르기 공격만 하고 마지막 타를 쓰지 않게 되죠 마지막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쓰고 나서 마지막 타를 때릴 때 이제 이동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어 때리는 모션과 동시에 후딜레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 마그누스의 딜을 다 넣을 수 있게 되는거죠 넣고 여기서 캔슬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스킬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 가장 좋은 연계가 바로 잉그리드고요한번 연기하는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 기존의 마그누스 사용 후 잉그리드 이정도의 텀이 있고요 이거를 마그누스, 후딜레이, 캔슬하고 사용하면 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구누 쓰고, 후 딜레이, 그 다음 잉그리드. 한 평타 두 세대 정도 더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텀이 발생하게 됩니다. 슈텐도지도 마찬가지로 스킬 사용 후에 마지막 타까지 때리는 모습을 보시고, 이동키로 후 딜레이를 킨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텐도지는 약간 전진하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어, 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접근기로쓸 수도 있고요. 바알자드가 문제인데 얘는 좀 컨트롤이 힘들죠 그렇죠. 1타 후에 캔슬도 가능하고요 2타까지 찌르고 또 캔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딜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어, 이그녹스 공격에 카운터를 쓰시면 은 3타까지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3타를 안 쓰고 캔슬도 가능하고요 3타에서는 제가 이제 캔슬을 할수 없기 때문에 1타를 쓰시거나 2타를 쓰시고 캔슬을 하시면 됩니다 바르자드는 그냥 카운터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타은 캔슬이 안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라스의 후딜레이 캔슬법이고요 자, 이번에 클리어하게 되는 제 라스의 스펙입니다 공격력 63,000대고요 방어력은 45,000대 피통은 129,000대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잉그리드 풀초, 마그누스 풀초 바알자드 풀 초, 그다음에 슈텐도지 4초고요. 마도구는 치바사의 금줄을 사용했습니다. 자, 아티팩트에서는 제가 고개의 아 원이 없기 때문에 꽃의 연이를 사용했고요. 장신구 쪽에서는 아이자 보스 공격력 올라가는 그 벨트, 그다음에 여신의 귀걸이, 그다음에 사명의 카이저 완지 그다음에 보스 공격력 붙어 있는 목걸이를 사용했습니다. 자 목걸이 옵션이 제가 SR 등급 강화한 공격력 천 증가, 그다음 방어력 천 증가, 그다음 상성 데미지를 네, 착용을 했네요. 어, 원래 정확하게 더 맞출력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프리셋에 저장된 거라서 귀찮아서 이 상성 데미지는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이그녹스는 불속성이기 때문에 속성 데미지 챙겨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총 투력 2 6 6,316이고요. 장착 보너스가 있죠.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 각각 114%를 챙겨갑니다. 제가 지금 바알자들을 출석 때문에 풀초월을 찍게 됐는데 어3초월이었나 어, 그때는 제가 어, 클리어가 전혀 안됐거든요 아무래도 이 장착보너스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신 뉴비들은좀 클리어하기 힘들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디온은 클로에를 사용했습니다 어, 클로에가 없으신 분들은 주디나 엘리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자 스타트는 발자드 처음 스타트할 때는 발자드 쓰시는게 좋아요 <놀람> 첫 3타를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발자드로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방금 슈텐도지 때리고 자 슈텐도지 사용합니다. 여기서 바로 후딜레이 캔슬로 이동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장판 피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 얘기했던 후딜레이 캔슬은 꼭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아 참고로 모바일보다는 PC에서 이 후딜레이 캔슬이 더잘 되고요. 모발도 가능하긴하나 본인 핸드폰 사양이 낮다면은 아마 발동이 안될겁니다 여기서도 캔슬라고 바로 잉그리드 이런식으로 발자드는 장판 공격할때 카운트를 쓰시면은 어 최대 2타까지는 확실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불장판부터는 엄청 아프기 때문에 최대한 밖으로 유의하시고요 자, 후딜레이로 빠르게 피했죠? 여기서 방향이 잘못됐는데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후딜레이 캔스라고 해방을 썼는데, 아, 하필이면은 장판 패턴이었네요. 참고사항으로는, 랑사가는 보스의 중심으로 카메라가 돌기 때문에, 가까이 붙으면은, 빙글빙글 돕니다. 최대한 화면을 한쪽 손으로 눌려주시고, 플레이 해주시면은, 그나마 화면이 덜 들어갈 겁니다. 바로 후릴 캔스라고 슈텐조제 사용했죠. 자, 드라구니아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체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때 그냥 구석에 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그녹스가 그 불장판 공격할 때 구석에 구석에 가서 그 장판 범위를 줄여주시면은 전체 공격 때 조금 피하기 쉬울 겁니다. 지금은 회복량 아까 부족해서 직업스킬 사용했고요. 자 여기에 장판 공격이죠. 최대한 구석으로 가서 그 장판들이 서로 겹치게 해주시면은 전체 공격할 때나중에 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잉그리드 해방 스킬은 일단 변신은 아껴두세요 1페이지에서 안쓰고 2페이지에서 사용할겁니다 자 지금 반피 넘었죠 곧 2페이지 들어갑니다 마지막 공격하고 자 여기서 해방 스킬 좀 간붐해서 쓰셔야 돼요 2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드라고니아가 가죠 이제 전체 공격하고 넉백 공격 한번더 합니다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2페이지 변신 들어갑니다 변신 들어갈 때 넉백 공격이 하니까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페이지 들어갈 때 초반에 바로 해방, 잉글리드 가능하시면은, 변신하셔서, 일단 맞딜, 맞으면서 딜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최대한 딜을 많이 빼야 돼요. 자, 이그녹스가 저 장판 패턴, 연속으로 할때 시간 엄청 먹기 때문에, 어, 저거 나오기 전에 최대한 딜을 많이 빼야 돼요, 지금. 해방 왔죠? 변신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맞딜. 헝그리드 흡혈 때문에 죽진 않거든요? 여기서 최대한 딜 많이 빼셔야 돼요. 자 장판 공격도 그냥 맞으면서 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망 다녀겠죠 그 모션조인은 무적이라서 데미지 안들어가거든요 전체공격 다행히 양끝으로 했기 때문에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자 9초 오케이 클리어